고린도 전서 2장 8절 보자 고린도 전서 2장 8절 그리스도 크리스토교, 교인들한테 리스교 아버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 네? 성경 말씀으로 아버님 보여줄 줄 알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님 제림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가 다니까 아? 성경 들고 다녀야 돼. 보자고, 고린도 전서 2장 8절. 어떻게 나온가? 한 한국, 번, 한국말로 읽어야 돼. <웃음> 마이크. 네, 2장 8절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스톱 와 성경 말씀에 나오자네 만약에 그 당신의 왕들 책임자들이 영광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알았으면은 성경 뭐야?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못 박지 않았으리라. 와. 아주 아이, 가만있어, 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영광을 주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받고 에? 매달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모르잖아! 이런 거 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3년 목회하셨다. 3년. 1년, 2년, 3년. 이제 십자가로, 십자가 길 간다. 언제 그런 말씀 하셨냐? 한 번만 빼놓고, 3년째 다 했어요. 그거, 그 말. 아, 아!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십자가 매달리고 주인은 주인, 주인이 주위였으면 왜 1년째부터 안 말했어요? 에? 왜? 왜 1년째, 2년째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 회개하라 여전잖 소소잖아요. 아, 세 번째, 세 번째부터 사, 3년째부터 아, 이제는 난 죽으러 간다. 야. 이거는 성경에 다 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거 문제 문제 이런 것을 알아야지. 크리스토 교인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미국처럼 우리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축복 가정되고. 정교회 세 식구도 있고 천주교회 세 식구들도 많고 개신교 세 식구도 많고 감리교 침례교 목사 아들들까지 다다 다, 다, 다 들어오잖아요. 왜이대 왕권이 하는 목회에 있는 곳들에 크리스천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시안들이 준비된 그리시안들이 제림 주님, 주님을 주님 바라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왜냐하면 성경, 성경 성경 성경 성경 공부 성경 외워야 돼 전체 전체 안 외워도 돼요 <웃음> <웃음> 전체 좀 나가야 나가야 <웃음> 중요한 구절들 아버님 설명할 때 중요한 구절들 여기 왜 이런 사이비들 너이들왜 왕관 입고 이런 미친 짓이란 사이비처럼 아니야 이게 아 오케이 한번 보자고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웃음> 자요한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말씀 혼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뺏어가지 하지 말라 이 멸류관들이 네? 크리스토의 3대 왕권에서 왔잖아요 소소잖아요. 하, 자, 3장 11절, 3장 11절, 다 3장 12절 보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을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 하나님의 성, 곧 하늘, 하늘에서 내 아버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리라. 와.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경인들은 몰라요,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림 예수, 제림 하실 때, 새 이름이 있어요. 새로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안 돌아와요. 그거 나왔잖아요, 이거. 다시 읽어봐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예루살렘 이름 천일국 그다음에 나의 다음에? 새 이름을 새 이름 그 물?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왕관대 위에 어디 뭐 기록이? 누구 이름? 아버지 감사합니다. <웃음> 새 나의 새 이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 크리스토가 다시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안 와요.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예루스럼 이름도 있고 새 이름도 있어지. 아, 크리션들이 스 이거 몰라, 이거. 자기 목사들이 안 말해요, 이거. 목사들이 말해요. 그구름 타고 올라, 예수, 예수 구름 타고 올라. 이, 이런 거, 이, 이런, 이런 거 말하지. 이구절다안 이 보여져요. 예수님은 죄를 봤을 때, 새예루살렘 이름, 천일국. 새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새 이름. 여기서 세계예요. 왕관들의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왕관들. 여러분은 이 왕관들 받고 싶었으니까 입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의 왕관 받았던 2대 왕은 여러분, 3대 왕권이 여러분한테 실어놨잖아요 아버님을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안,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소잖아요. 연기서 3장 11절, 12절 이런 것들 왜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와. 자, 연기서 2장 27절 한번보 자, 연기서 2장 27절 2장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릇 깨터리는 것과 같이. 아, 26절, 26절부터. 26절부터 네. 시작하세요. 네, 26절 훈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군세를 줄이니. 그 들었죠? 그까지내 일을 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 나를 배신하지 않은 자그 크리스토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에게 만세를 근... 예, 계속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가 철장도 들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다스려. 다스려. 질거롭게 터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니라. 아주아, 멘아주 여러분도 왕과 왕비 되고 싶기 때문에 아니라 아버님의 3대 왕권 통하면서 여러분, 종족 왕과 왕비, 종족 왕과 제사장의 왕비와 전도사 됐잖아요. 철창, 철창, 철창 왕과 왕비. 물론, 지금, 아직도 일반 한국은, 어, 그 상징적인 철창이지만, <웃음> 미래는 실제 철창, 미국처럼. 요한계시록, 아, 이거, 어, 1장 잊어버렸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네, 1장 7절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구장인가 9장, 9장. 6절, 어, 6, 6절, 6절. 네, 6절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여기 나라로, 나라로 제사장이 근데 원래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한국, 일본은 그 왕가 있었잖아요. 그이 성경 번역됐을 때. 한국도 왕가 있었잖아요. 그 백제시대. 조선시대 그죠. 그때는 이제 성경을들어왔잖 한국으로, 그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도 왕과 제사장 된다. 그 구절을 나라와 제사 바꿨죠. 왕, 우리는 왕, 뭐그말 그 못하니까 왕가 있으니까 죽여, 죽여. 그건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일본 성경도 마찬가지네. 네? 근데, 원래, 왕과 제사장이 왕들과 제사장. 야 여러분, 몰랐죠, 이거? 이거는, 2000년 전에, 요한이,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그 종족 왕관을 보면서 썼던 거예요. 새 이름. 세이, 세이 예 와. 요한계시록 7장 2절, 1절 2절 보자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해 올라오는 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예 그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 인뭐 인장, 왕의 인장. 하나님은 왕의 인장. 그 인장이 어디서 와요? 동쪽에 동쪽에 와요. 동쪽. 예루살렘 동쪽. 와.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 봤죠? 보셨죠? 이거? 하나님의 인. 그거는 누구요 하나님 왕의 인장. 그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아요. 동쪽에서요, 동쪽. 와. 야. わかりますか? 요한계시록, 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 보좌 앞과 내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Stop!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예, 계속요.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 4만4천 박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yeah, 스톱. 와, 하나님의 새 노래 나와요 여기에 새 노래, 하나님의 왕국의 새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들이 이 노래를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이해를 못해요. 성경 언어도 뭐야 히브레어, 구약 성경. 신학 성경은 뭐야 히랍어. 히브레어와 히랍어 아는 장노들이 이새 노래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그 말은 뭐야 새로운 언어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언어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와요. 와그 노래 뭐예요? 천일국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못만다시겠와 이거 봐요 나오죠?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데 장로들이 이해를 못해 히브레어, 히랍어 성경 언어로 이해 못해요 새 노래 나와요 아. <웃음> 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자 요한계시록 요 12장 1절 훈독하겠습니다 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해를 옷을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발에...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 머리에 열두 별관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 아이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임신했단 말이에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짓더라 아, 계속하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와.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아. 그 꼬리가, 야, 가... 오, 스톱! 일곱, 일곱, 일곱 머리 잖아요 일곱 머리. 아, 가정사기연합 놈들 그 심벌 보면은 머리가 일곱 개에요, 일곱 개. 와. 야. 마버론의음녀의 심벌은 일곱 개 머리. 와, 오차.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들 무슨 상징이 별들? 별들은 자녀란 뜻이잖아요. 자녀. 마보는음료는 별들 하나님, 별들 자녀들 3분의 1 지옥으로 떨어뜨렸잖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그, 낳으니 그 용이 여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여자가 누구여 아버님 선과 문이랑 둘러싸 있는 여인 9월 23, 23일에 하늘에 있는 이적에 그별들의 여자 그 처녀 자리에 처녀 자리 해가 여기 둘러싸 있고 달이 발에 있고 그 다음에 해녀 처녀 자리 위에 사자 자리잖아요 자리, 사자 자리 사자 자리 원래 아홉 별 있잖아요 아홉 별 근데 그날에 화성 뭐야 어 수성 금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날에 그 말로 뭐야 원래 아홉 별인데 세 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열두 별 멸관 거기에 주피타 해가 목성이 제일 큰그 행성이죠. 거기서 9개월 그 천여짜리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9월 23일 17년에 그 날에 해가 있고, 달이, 발 발에 달이 있고, 여인이, 아버님께서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누구예요? 강현실 참 어머니! 할렐루야! 승리 와 하고 강참어머 있는 천녀야 수천여잖아요 수천여 강참엄이 수천여잖아 구순이 지네 천녀야 천여 그 다음에 천주 축복식을 받으시면서 참 부모님, 완성 축복식 받으면서 3대 왕권 다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철창왕이 나오잖아요. 철창왕. 야, 그 후에, 9월 23일 17년 후, 천주 축복식 후에 철창 메시지가 나타났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가고. 와, 야. 와. 일곱 머린 짐승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를 보라고요? 독수리 날개 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왔잖아요. 와. 독수리 누구예요? 어떤 나라? 독수리 나라 어떤 나라예요? 미국! 또 어떻게 설명해 이거? 예? 2000년 전 예언. 어떻게 설명해? 와. 자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아. 타락의 역사 바바론의 음녀! 네, 17장 1절부터 훈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렬하고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와, 그 짐승의 몸에 가장 사기 없는 놈들, 그 가장 사기 없는 놈들 일곱 머리 그 심벌 안에. 붉은 빛이 나요. 파란 빛,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빛. 파란 불, 노란 색깔, 와. 아버님 배신하는 조직. 이야.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가득하고. 와. 가득, 와, 가득하고. 와. 일곱머리와 열불이 있으며. 일곱 머리 그 봐봐요 가장 사기한 그 마크 보면은 일곱 머리 있고 손 손이 열개 있어 손열개 손이 이렇게 뿌리 뿌리처럼 나와요 뿌리 와자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주빛 자주빛 와 뭐라고요? 붉은빛. 붉은빛 와 자주빛 뭐예요? 뭐예요? 자주빛 와 보라색깔이잖아요 자주빛이 보라색깔 와그 다음에 뭐라고요? 붉은빛 빨간 와 한시어머니가 아버님 배신했을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 빨간빛 이야 그 다음에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와. 야. 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말해? 그, 그, 나는 과부 아니라고. 그거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7절에, 7절. 네. 8장, 18장, 1 18, 7절 네. 아,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가 자기를,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톱 결타... 와, 그 음료가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여왕이다. 과부 아니다. 이라고. 과부 아니다. 자기가 여왕이래. 마버로 음료 그리스도의 부인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부인 마버로 음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 남자 부인 아니다! 나는 뭐라고? 여왕이라요. 이야. 와 여러분이 봤어요? 이거?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작옷좌주색깔로 나는 과부한이라고 여왕이라 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유원기시록 10 어, 9장 17절 네, 19장 17절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12, 15절부터 시작해, 15절. 네, 네. 15절부터 훈독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그 입에서 예비하는 검이 나오잖아요, 예비하는 검. 다이 스토모스 마카이라 입에서. 왜, 검이 나오죠? 심판의 검.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 한님 전신갑주 굴려 11절부터 다 나오잖아요. 예?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자.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지겠고, 또, 예.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터를 받겠고, 진노의 포도주, 와, 진노의 포도주, 뭐예요? 선과 악은 불리 포도주는 뭐예요? 예? 난데스카 포도주 난노기시키나그네 슈쿠쿠 포도주 포도주 성주 권한권 아버님 권한권의 성주 참된 성주 있고 다른 독주 와, 진노의 포도 와, 와. 놀라 놀랍죠, 이거? <웃음> 와, 이야 어떻게 그것도 다 나오는가? <웃음> 아범성아 하신 후, 그 역사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네. 와. 예, 예. 1육절 이것이죠. 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그쓴 것이 그 옷과 다리! 네. 거기 다리는 하체란는뜻이 하체. 하체. 하체는 뭐예요? 아담 해와가 무화과 나무 아니야, f i g l 뭐야? 무화과 나무지. 무화과 나무로 뭘다 덮었어요. 상체 아님 하체. 에? 겐노 겐니 배경시켰네, 미나. 어디여요 사체 하체, 상체. 하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네. 하였더라. 그 하체에, 뭐예요 만왕의 왕주 중에 중이었더라. 포도주랑 연결된 하체. 혈통전원 축복중심가정. 혈통. 전원. 축복 중심 가정. 혈통. 네, 세션 오미코 와, 가들 외워, 외워, 외워, 외 외워, 야돼 외워, 외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워, 외구절워외 외워, 외워, 외워, 외워, 누가복음 2장 24절에도 여러 여러 1년 2년치에서 많이 많이 말씀하시죠.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라고 하시죠. 죽으러 오지않 죽으러 오지 죽으러 죽고 묻고 부활하는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런 구조를 외워야 돼. 그러면, 지금 가장 사기한앞 아버님께서 미크로카스모스의 세계 심판, 마크로코모 심판와 미크로코모 심판 빵! 치니까 가장 사기한앞 완전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서 품파, 품파, 품파할까, 품파 할 품파. 그 놈들이 왜 돈과 파워 좋아하니까. 돈과 바와 안찬, 카리스마 있는 놈들이 자기 신도들을 팔을 만들고 그렇게 할거요그 다이가 분열됐을 때, 일본 그 정부가 그 조직까지 없을, <웃음> 없을, 뭐야, 그 폐쇄해도, 이놈들이 카리스마 있는 놈들이 타락된 식구들을 사기지 또하게 분파, 분파할 거야. 2대와 3대 왕권한테 가지 말라고. <웃음> 하고, 하고. <웃음> 어, 그렇게 할 거라. 분리, 분리, 분바분바 서로서 돈 훔쳐가려고 하고, 파워를 잡으러 다 망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이 아버님의 3대 왕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10년 동안의 역사 기록 타이도 우리는 아버님 배신하지 않았다. 하고 아버님 계실 때 전부터 우리는 일반 교회도 해방 석방 시대로 이동식 하고 있잖아요. 아버님 허락으로. 빛을 다갚고 있고, 마버론의 음료의 음행과 욕심과 복수와 나는 과부하니야, 여왕이야 하면서 보라 색깔 옷, 침승 입고 음? 아버님의 혈통과 왕관. 끊라고 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이 시작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슬퍼만 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외치면서 어리 잃었던 양들 찾아야 돼 잃었던 양 잃었던 양도 누구의 가장 사기연합 놈들 아니 이제 는 걔네들 사탄 아들 딸들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와요 이제 아버님 잃었던 양들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크리스천들, 제 주님을 아는 자들이 크리스천들,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가장 사기는놈들이그 아버님 망치를 맞으면서 지금 분 분배수되고 분별되고다 흩어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서로서로 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칼질하고, 서로 서로서로 식구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앞으로 향해 크리스안 형제 자매들랑 천육을 만들고 있어. 박가나 할까? 가장 사기연합, 사기당했던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아버님 삼정권에서 성전 교회들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 피해 되면 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보고, 계속 수평성 향해, 계속 새로운 크리스천들로 보고, 전노고 원리 가르치고, 축복중심 가정 만들고, 성경도 나누고, 아버님을 증거하고, 천일국 향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주! 아주 아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아버님의 성령 함께 하는 우리 아버님 권하고 있는 축복 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이 차 있어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 크리스천들이 전도되고 있어요. 아버님을 찬양하고 믿고 있어요. 재림 주님으로 아버님 예언들이 목사님 아들 딸들로 축복 주님을가져되고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전도의 역사들이 인하고 있어요. 가장 사귀어 놓은 멸망,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알겠나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천일국을 향해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 모이고 그것하고 원리 가리키고 종족 왕과 왕비 될수 있는 축복까지 인도할 수 있고 그들도 축복 중심가정도 되고 종족 메시아 종족 왕과 왕비 되고 아버님 찬양하고 제림 주님과 함께 놀라운 천일국 헌법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군 경찰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 크리스천 1 9세 나라들 동참하고 싶으면 일어쓰시고두손 들고 크리스천들과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 전도하고 그들이 천일국 들어오게 하거면두 손들 아버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주 아주 아주 자앉으세앉으와 놀라워요 아버님 성령에 계신 곳이 참된 자유와 책임이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똥밭 위에 자도 아버님 3대 왕권은 제일로 부자야 부자 세계 빌리오네들보다 제일로 부자야 왜? 그리스도 있으니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웃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브예배 해야죠 이제 시작이 시작 시작 공부 훈련 시작 여기까지 뭐 2시에 나가야 된다고 <웃음> 이거 호텔 장소니까 하여튼 우리 5월 달에 바이든 감탈자 그 사기꾼이 만약에 어, 임피치면 뭐지? 임피치 탄핵, 탄핵 당할 수 있어요. 이 탄핵, 탄핵 되지 않아도 5월 달에 아마 미국의그 독주사, 그 내용들 아마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철창 축제, 그놈들이 어, 그, 어 뭐야? 국제 사람들이 미국 못 들어가고 독주에서 안 받으면 못 들어가는 이 불법 사기 전체주의 공산주의 법! 이 5월 달에 만약에 폐쇄되면, 예? <웃음> 만약에, 아야.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소문에, 소문. 그니까, 러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도 10월 달에 우리 펜실베이아 철창 축제 이번에 트럼프 터프치료자들 사바신 고르카와 저지 나팔리타노 판사 미국의 제일 유명한 판사도 와요. 그들도 이번에 철창축제 통해서 많은 애국자들 아버님께 연결드리고 종기 소유자들과 아벨권 있는 알파 남자들과 가정들이 아버님을 알고 또 아버님 세계 커뮤니티가 사랑, 사랑으로 아버님을 어, 사랑하고 그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와눈물저 자기가 전쟁 가서 죽으면서 거의 죽으면서 싸웠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 아버님이 흑남 감옥에서 미군한테 해방받으신 이 교회만 우리한테 노래 부르고 감사하다고 한다. 눈물이 <웃음> 이 사랑을 느끼시죠 어? 우리 아버님을 해방시켜드리니까 그 참전용사들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말 한마디 그 노래 한마디가 그들한테 평생 어? 누구도 인정받고 자기가 그 전쟁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려고 <웃음> 했는데, 그렇게 일반 한국 식구들이 와서, 이거는 우리 아버님을 해방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5월달에 그 사기 놈들이 미국 그그 그 불법 독주사 법을 내리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철창 축제에 우리는 펜실베니아 더 만나고 또그 후에 테네시 청평에서 어? 만나고 거기서 훈련하고 아버님 찬양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님 자녀들, 아버님 성령 있는 자들이 우리는 제일 부자라고. 음? 장감 시대에서 때 에, 에? 일반 교회는 그냥 허, 어, 돈 많은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했는데 해방 석방 시대에서 모두 전부, 전부 전도. 모두. 특별히 잃었던 양들 어? 크리스천들 그 기반이 다시 아버님으로 돌아와요. 100만명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그 크리스천들 누구보다 어? 아버님 자녀들이 사랑해야 되고 그, 어? 그들 누구보다 지림주님한테 소개시켜드리고그 하나의 왕국을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전도에 사랑의 마음 있어야 돼. 아까 아니었을까? 돈 버는 마음 아니야. 사랑의 마음. 그들이 천일국 입국할 수 있게 하는 마음. 지옥하지 않고 메시아 모시고 삼대왕권과 함께. 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 에? 하나님 종조왕과 왕비 요태고 아버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와 춤추고 아버님께 기쁨을 돌리주 축복 도불! 와 가장 된다주 당감시대에서 아직 실행하지 못한 내용을 아버님께 봉헌 올려요. 그래 안 그래요? 소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치기를. 양들이 양치기의 목소리를 알아요. 아말요 알아요? 우리 문화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할렐루야 아멘 아주 뭐 할렐루야 이런 크리스천 문화가 써야지 크리스천들로 왔을 때아성령도 느끼고 아버님도 만날 수 있고 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제림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크리스천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천사령들 유교하고 불교에서 나온 곽그룹 이놈들이 이런 사기는크리스천 문을 없애려고 그래요 준비된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못 만나게 맞다크리스천들 아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 형제자마자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전도 과장 갔을 때 그들 기도팀들도 세우고 기도팀들이 다 그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원리 강의할 때 아버지 역사 하여 주시옵소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원리 수업도 통과하고 어? 아버님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3일 행사 교육 받을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웃음> 얼마나 재밌어요 전도 <웃음> 그들이 주님과 사, 사랑의 관계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어, 여자 보르노이지만, 야동 전도 드라마는 안그래 전도 드라마는 사랑의 역사, 우리는 사람 전도할 수 없다고, 우리는 사람, 우리는 사람 전도 아니에요. 아버님의 성령님이 사람을 전도해 심정 전환. 바레새인들처럼 에? 에, 내가 믿음의 아버지야. 너가 믿음의 아버지야. 아니야, 내가 믿음의 아버지. 아니야, 내가. 이런 수상이야. 믿음의 아버지는, 세 식구들의 믿음의 아버지는 오직 참 아버님 성. 아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아버님께 영광돌려주 아버님은 믿음의 아버지 오면 돼 네, 알겠나요? 그런 사랑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을 천일국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성경도 나누고, 원리 교육도 하고, 이런 희망찬 수평선을 향해 기독교인들 같이 손잡고, 미국 우리 3대 원권 미국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하고 손잡고 천일국 향해 나가고 있잖아. 가장 사기나 멸망하고 있지. 계속, 그거, 그것만 보고, 어, 어떻게 되고, 어, 어, 그, 아니야. 앞으로 향해라, 그거 앞으로 향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 해야지, 역사. 할렐루야. 희망찬 사랑의 역사. 아는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전, 에 식구들이 우리는 아버님 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삼삼 이렇게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역사가 역사가 어나요 와가れます까? 그러니까 천일국 천일국 왕권 있는 천일국 백성들이 복된 자들 그 역사를 동참하고 싶으면. 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종족왕과 왕비 되고 싶은 일어서시고 두손 들고 아버지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크게 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엉만세만화의 왕천진 자모님 3대 왕권 엄만세 어, 천일국 창간 엄만세 어, 아주아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それでは、大きな天を日本に連結。